내용 볼게요. 벤츠는 대시보드 전체를 하나의 디스플레이로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벤츠는 이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력을 논의 중이라고 하네요. 벤츠가 이 같은 디스플레이 탑재를 추진하는 건 처음이고, OLED로 필터투 필러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건 전세계의 완성차와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유례 없던 시도라고 합니다. 최근 삼성디스플레이가 4조 1,000억원 규모의 OLED 시설 투자에 나서면서 자동광학검사장비 1위 기업인 HB테크놀로지가 부각된 바 있고 오늘도 지라시로올랐습니다 다음 재룡전기입니다 전력설비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4%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향후 15년간 송변전설비에 56조 5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서해안 해상에 초고압 직류 송전 기간망을 구축해서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직접 공급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서해 호남 지역의 남아도는 전력을 상대적으로 전력이 부족한 수도권의 출력 제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대아티아입니다 철도 관련으로 지라시올라 왔고 고가는 4%입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UAE, 인도와 걸프 및 아랍 국가를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대아티아이가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전문 업체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웅진 싱크빅이고 고가는 13%입니다. 내용 볼게요. 애플이 북스 앱의 활력 재고를 위해서 한국의 웹툰을 활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애플은 웹툰으로 알려진 온라인 만화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한국 웹툰 전문 창작자 스튜디오 케나즈와 3년간 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1개국을 대상으로 확장할 것으로 알려졌네요. 이 소식에 웅진 싱크빅은 캐나즈의 10억원 상당의 상환전환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KT 서브마린이고 오늘 고가는 5%입니다. LS전선이 해저, 지중 초고압 케이블의 장기 공급 계약 체결한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계약의 구체적 예상금액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약 2조원대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LS전선이 KT 서브마린 지분 43.8%로 최대 주주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지라시로 올랐습니다 다음은 한네트입니다 디지털화폐 관련으로 지라시올랐고 오늘 고가는 10%네요. 디지털화폐 모의 시스템 금융기관 연계시설 실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구축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모의 시스템이 송금 등 외부 금융기관과 연계 거래 실험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한네트는 현금 자동 지급기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어서 디지털화폐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다음 세린비엔지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신경전이 치열해지면서 국제회의장에서 주먹다툼까지 벌어졌다고 하네요. 4차 곡물협상은 무산위기에 처해 있고 최전선에선 러시아가 인체 치명적인 백리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러시아 수출금지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러시아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나프타 관련주로 세일린비엔지가 부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 실천운동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플라스틱 관련주로도 부각되었고 오늘 고가는 6%입니다. 다음 MH에탄올이고 오늘 고가는 5%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흑해 곡물협정이 18일 이후 중단될 가능성에 사료 관련주들 오늘 강세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에 에탄올 원료인 옥수수가 미국에서 9년 만에 최고가로 올랐다는 소식에 상승했던 바가 있는 MH에탄올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KL렛이고 오늘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내용 볼게요.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물류부 장관이 8일에 방한한다고 합니다. 장관은 10일에 부산신항을 찾아서 해양수산부와 해운항만분야 MOU를 체결한다고 합니다. 사우디 정부는 석유의존형 경제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해상물류산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k l e t 은 부산항만공사가 추진하는 선박과 항만, 배우물류를 통합 연계한 부산항항만물류플랫폼과 사업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형테크이고 고가는 7%입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내일 전기차 산업 현장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구형테크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 중이고 주요 매출처는 현대차와 기아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설탕 관련주 보락입니다. 오늘 고가는 16%네요. 설탕값이 11년 6개월 만에 최고치에 올랐다는 소식에 제한재당, 제한재당 우, 삼양사 보락이 오늘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설탕값이 올랐다는 소식과 함께 인도에서 설탕 수출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소식에 보락이 찌라시로 올랐네요 보락은 설탕 가격이 상승하면서 대용품인 사카린의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EID입니다. 고가는 3%네요. EID는 노람리튬의 네바다 리튬강산 프로젝트 검증작업 실사를 위한 보증금 납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실사가 완료되면 결과에 따라 노란리튬 최대주주 등급과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안도 고심중이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5월 8일 장중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